원콤이라고 황제의 기반이다. 경배하라. 자, 이번에 할 포켓몬은 3대5의 자이괴력몬으로 사용할 스킬은 인파이트와 폭발펀치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행물건은 히메머리띠 도움배리어, 맹공덤벨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, 스피드업, 탈출 버튼 추천드립니다 3대5백치는 괴력몬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갑자기 뜬금포로 제자리를 되찾은 황제 괴력몬이고요 갑자기 왜괴력몬이이기나많는지 모르겠어요 맛있고! <웃음> 어 뭐, 뭐? 야 저리 안 가? 저리! 안 가! 저리! 가라고! <웃음> 여자식이! <웃음> 어? 도망가고! 아! 한대더 때려야 되는데! 아 너무 아깝다! 아 뭐야? 뭐야? 아니, 왜. 우리 팀 어디 갔어? 우리 왜안 와? 뭐야? 어? 아 이거는... 헬스! 단련을 해야 된다고! 단련하는 게더 중요하거든? 어두개 넣었고 퍼펄펀지 찍어주고 나세개 넣었다! 너네 이제 어? 한대5백0쯤 달성해 간다! 아..아 그러지 마세요 나이스! <웃음> 고마워요! 개구랑 취네 감사합니다! 자 이거 넣자 얘들아 넣자 자 다섯 골넣었다어 너네 지금 이제어 망했는데? 다다다다! 어? 3대 500 달성! 야야 야! 야, 야. 어? 9레벨, 어, 최종 진나 나쁘지 않아. 나 일단 탑에 솔라인이었어. 그래서 너 빨리 진화한 걸 수도 있겠지만,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성장을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. 하지만 성장을 했다. 아니, 이게 엄청 세, 지금. 어디 가니? <웃음> 이것이 바로 3대 500을 찍은 캐념몬이다 거리에 <웃음> 들어가군요. 아주 좋아요. 데미지 빠지는 거 봤어요. 엄청 세. 말하한번 때려볼까? 어, 야, 야, 야. 나 잼뿐 거 아니야? 어? 잠깐 뭐야! 아니 인파이트 한방에 반기가 달라진다고 터져있으니까... <웃음> 와딜 뭐야! 아니, 물론 솔라빔이랑 겹치긴 했는데 너무 센데? 자 임파이트 플러스 찍었으니까 이제 좀 세지 않을까 이제? 우리 갈가보기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? 아 5초 안에 못 먹어. 나이스! <웃음> 못 먹었네! 자 그럼 쏴으로 가보자! 아, 이게 딜량이, 아, 조금만 더, 이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좀 아쉬워, 지금. 아, 너무 빨라우 와! 일단, 일단, 잡는 게먼저 잡는 게 먼저야. 열로? 오, 오, 오, 오, 오. 자, 좋아요. 좋아요. 나이스! 이게 뭘까나? 나이제 아, 진짜! 아, 사기인데? 야, 이거 딜레야, 좀 기대되는데? 와, 잠깐만! 아니, 지금 내가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! 방금 목그래프 체력 봤어요? 스킬 두개다 쓰고, 형한테 톡치을 죽는 피야! 아, 대박이네! 아, 근데 MVP는 깨구라씨가 가져갔군요! 뭘 들어가고, 좋아, 좋아! 어? 어디 갈까? 어디? 어어 도망가요 어, 도망가 도망가! 도망가. 아, 너무 아파요 나이제 우리 팀 먹었어 됐어 됐어 먹었으면 됐어 약간 조심스럽게 해야 돼 괜히 까불다가 잡혀버리면은 그거는 누가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제가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전국안 오기 때문이지 정국 왔어봐 진작에 두세 개다 넣었지 골넣야지 좋아 됐어 됐어 됐어, 됐어. 아 죽는다고? 아 뭐해 망나죠 거기서? 다 됐어요 인파이트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있어? 없지 않아? 나이스 네, 좋아요 이렇게 되니다 꿀만 넣어야 돼 꿀만 넣자 자 나는 이제 꿀쟁이 해야 돼꿀 내가 나올 거야 아저 많이 넣은 거 같은데? 세개 넣었나 지금 그죠? 네개 넣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안녕 이쪽으로 깎아줘야지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콕콕콕 아하하 이로와 야 요자식이 어? 요자식이 어디 <웃음> 감미개룡머니한테 <까미. 깨농머리한테> 까불어. <웃음> 아 재밌다. 황제의 기원이다. 경배하라. 그면또 안전하게 똑볼 또 놓고 이거 쓰고 바깥으로 끄집어내 주고 또 때려 주고 오다. <웃음> 야 이거 사기야 이거. 나이스! 똑볼 놓고? 아몇개는지 모르겠어요, 이제. 가야지 아이고, 이럴 수가~ 달코키니 지나가다가 내 근육이 튀어서 죽어버렸네~ 오늘 이게... 죽어~ 와, 뭐야, 이노상이야 집에 가자, 집에 간척을 하는 거야~ 타고 오겠지? 어? 빠지고? 오? 빠지고~ 어~ 기분이 나쁘구나~ 우리 막나무이가 잡아줄 걸~ 어~ 피해 주고 피해 주고 꺾어 주고~ 오오 하하하! 와 재밌다! <웃음> 야 진짜 이게 여러분 아령이 스탯이 쌓이면서 데미지 들어가는 게 아,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. 일로와 얘들아! <웃음> 환영한다! 근육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! <웃음> 뭐지? 야 원컴이라고? 와 나이스 좋아. 마음에 들어 아주 만족해. 야, 나 레벨 작가고 정글러보다 레벨 더, 높아. 와 바로 탈줄버튼 빼버리네. 근데 후파야 너 여기 있는 거 알아? 따다다다다 오다다! 어, 둘, 총! <웃음> 어 재밌다. 뭐그 나이퍼가 <웃음> 여기 있구나. 어 괜찮아. 어 괜찮아. 우리 깨구렁치가 먹을 거거든. 괜찮아. 오다다다다! 어, <웃음> 너무 재밌다. 여러분, 계룡문 사기입니다 아, 너무 좋아. 재밌어. 일단 아룡 계룡문 좋아. 3500대 찍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만. 아, 방금 데뷔지 마. 1500 빼는 거 봤어요? 이게, 이게 뭐야? 이게 나가야지. 이거 여섯 살아지. 그거? 아, 나 나가. 뭐야? 아니, 왜 없어져? 오빠가. <웃음> 아, 왜 오빠 사라지냐? 아, 니좀 나랑 좀 같이 놀아줘. 왜 자꾸 집에 가? 도적인 승리로 MVP 찍고 게임을 승리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전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미지는 오. 이번에 이제 아령으로 스택을 쌓아서 어마어마하게 순간적으로 폭딜을 넣는 3대500 괴령원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고요 어, 확실하게 후반부터 데미지를 뽑아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 데미지량에서는 전적상으로는 높은 수치를 보이지 않지만 인게임 자체에서는 충분히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이번에 플레이해본 3대500 괴령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!